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임상이 끝나서 의료기 제조업 허가도 나왔고, 의료기 허가도 나왔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료를 가지고 또그 다음에. 근데 이제 병원에다가 공급을 하려면요, 또 음.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음. 그냥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음. 병원에서는 항상 그 진단명이 있고 처방을 하면 코드가 있어야 요 코드가, 예. 코드가 뭔가요? 그냥 의료기기만 되 있지 어... 그 진료 재료의 에. 코드를 잡으려면 에. 또 식약처에는 의료기기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에. 병원에 하는 거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아주 긴 이름에 아, 거기에 우리 의료기기를 치, 치료 재료로 등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해야, 되는 해야 돼요 나아봤더니 역시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 없었어. 거에요. 예, 예. 그래서 신 의료 기술로 평가를 또 받으랬네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신 의료 기술 평가를 받는 과정이 또한인정걸렸죠 아, 그거 그래서 끝난 게 아니구나. 의료 결과가아니그 그건 또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신 신의가 들어가면요. 새로운 기준을 그때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게 뭐 자기들처럼 맨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의 의료기술 평가 위원회는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응. 자 다음에 이거 합시다 하고 정하고 응. 또 다음에 이거 합시다 정하고 그냥 시간만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는데 뭐 서류 비비로 반려. 응. 뭘뭘 응. 기준이 안 돼서 반려.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년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막. 민원도 넣고 막 내가 씨저 아. 저기 뭐야 국민 신문고에다가 도대체 이게 사람 응? 아. 회사를 죽일 거냐 까나 그때는 무서게 없지 씨들 때로 고 민원을 넣어가고 어. 응. 그러면서 좀더아이 어. 관심을, 앞, 관심을 앞, 가져주면서 아니 사장 이다못살다 보니 어. 어. 이제 신 어. 어. 평가가 좀더 어. 그 캔슬 되가 아니니까 아예 취소돼가지고 다시 재청구해가지고 이제 아유. 그때 됐었죠. 아, 그리고 음. 우는 애한테 떡한번더 주는 거예요. 네. 그 그래 가만히 있어갖고 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유. 신의료기술 의료기로 등록이 됐어요. 수면 보호 치료기로. 음.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이 가능해요. 그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한 게 그거죠. 아 이비인후과 처방이 되면 음. 이제 그게 비급여로 결정이 났어요 네. 급여냐 비급여냐 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다 음. 그거는 환자가 알아서 내도록 하는 비급여 비급여 음. 치료 많이 있잖아요 음, 음. 그걸 결정이 되는 바람에 급여가 되면 더 좋았겠지만 음. 급여라도 어디야 음. 그게 비그, 비급여가 되면 음. 실손보험에서 음. 그거를 보상을 해주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나 응. 뭐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치료 목적으로 치료 하면은 실손보험에도 되잖아요. 응. 그러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네네, 네, 네. 아무래도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다? 응. 그러면 훨씬 부담이 없고. 그럼요. 환자가 실손으로. 그래서 이제 딱 치료 재료 등록이 되고, 응. 실손보험, 이제, 응. 가능하다. 응. 라고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더니 음. 그걸 갖고 이제 해서 음. 병원이랑 음. 잘 했죠 음. 그래서 고객들이 보험사에다 청구를 해서 음. 실손보험 받는 사례들이 막 생긴 거예요 음. 실손보험 그래서 그게 2015년인가 음. 16년. 16년인가 1 음. 6 그때는 와 이제 드디어 우리 회사가 고생 음. 끝 이제 음. 음. 제대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좋았죠. 음. 매출 곡선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랬겠네요. 어. 네. 그래서 아 이제 됐다 이제 회식도 음. 이제 다 멋지게 하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고생 어, 끝이야 어. 어. 했는데 아니 이 실손 보험이 되는 되기까지 네. 그러니까 치료 재료가 음. 될 때까지 사실 임상이 끝나면 바로 논문이 나오거든요. 음. 논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웃음>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기도 한데 논문을 안 써요. <웃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미루고 저리 미루고. 아, 왜 그러실까요? 2년 동안 논문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그걸 했든 했는데,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임상을 했고. 네. 그럼 임상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2년이 지나도록. 논문들을 안 쓰셔. 응. 아니 의사, 그 의사들은 의사 논문을 잘 쓰던데 왜. 원래 대학 교수들은 그 논문 갖고 네, 그 실적을 평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아 우리 교수님들 너무 바쁘셔서 그런가 보다.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뭐 저한테 대놓고 어. 말을 안 하는데 네. 나중에 3년, 4년이 지나서 네. 너무 아까운 데이터고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대규모로 구강장치를 가지고 임상시험하는 사례도 없었고 음. 다 보통 임상시험을 구강장치로 뭐 했던 사례들은 뭐한열몇 개, 뭐 스무 개 그것도 환자들 한것 중에서 좋은 잘된 것만 뽑아가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그거였는데 음.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음. 후향적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좋은 데이터거든요 음. 근데 그걸 갖고 논문을 안 쓰니 음. 세상에 음. 이제 그걸 아는 수면 앞에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음. 교수님이 음. 이비록과 아니 음. 정치과학 교수님이 음. 아니 그 좋은 데이터를왜 논문을 그러니까, 안 쓰냐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 아니 그러면은 우리라도 씁시다라고 어. 된 거예요 <웃음> 아 그분 참 좋으신 분이네 아, 그게, 그게 연구 완전히 음. 학자야, 학자. 학자 예. 공, 공부만 하려면 좋을 사람들이. 음, 음. 그래서 그 논문을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이제 그 교수님이랑 이제 정신과에 음. 정신신경 생리 그쪽에 논문을 발표하죠. 음, 소장이 직접 그 이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예, 예, 예. 두 분이서 이제 공동으로 어, 네. 하셨구나. 어차피 뭐. 거기에 이제 그 임상시험 참여했던 선생님들은 이름을 올려줬지만 논문 쓴 거는 또 우리가 썼으니까. 그렇죠. 아. 음. 지만또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음. 그때 또 학위 논문 또 그걸 갖고 음. 썼고. 잘하셨네요. 예. 학위 논문 쓰는 데4오5천짜리 임상하는 <웃음> 그런 재벌집 아들도 그렇게 안할 거야. <웃음> 그렇게 고생하고 진짜 어.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그그그 논문 정말. 에. 이렇게 보면 참 별거 아닌데 에이. 이 안에 정말 피웠다는 소리가 있는 논문이죠 거기에 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그 장이 있잖아요 그 수면 무호에 어느 정도 뭐그 효과가 있고 뭐 그게 아, 하셨던 거 그러니까 핵심 정리 음. 그러니까 결론 음, 결론은 그거죠 음. 그 정식과 선생님하고 쓴 것도 그렇고 음. 결론은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 음. 중증의 수면 무호흡증에도 음. 이처럼. 음. 유의미한 효과가 음. 있으므로 음.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기 전에 음. 우선적으로 사용해보면 음. 좋을 방법이다가 결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니 뭐 수술에 비해서 음. 상당히 괜찮고 음. 안전하고 음. 양압기보다 성공률이 음. 높고 편안하고, 음. 편안하고. 쉽게 쓸수 있고 음. 맞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1번 선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음. 하는 게 결론인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비도과 선생님들은 수술해야 병원이 운영이 되는데, 음. 수술 안 하고 이거 해라. 음. 라고 하기에는. 아, 그래서 논문을 안 쓰셨을 수도 있겠네. 네. 그죠? 우리가 그냥 추측만 해보건데. 법리적? 예, 추측. 네, 추측이죠. 법리적 네. 의심. <웃음> 네. 4 5천짜리 논문 좀 한번 이렇게 들어서 봐주, 보여주세요. 구강형 기도 확장술이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네. 수면의 질이, 질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 영향. 그래서 네. 수면 무호흡증을 충분히 개선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그럼 나머지는 음.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 네. 네. 아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이거 이제 대체의학 대학원 음. 거기에서 또 같이 음. 그 교수님들과도 해서 음. 이걸 받고 또 국제 학술회에도 발표하고아 그렇죠.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